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의무실 관리 의사 등 3명을 의료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.